개미분들에게 고함.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된 아직은 미혼이며 회사원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고, 물론 지금도 그곳을 다니고 있고요. 첫해 입사해서 어느덧 7년차에 접어들었네요. 시간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주식 넋두리로 생각할까봐 염려돼 올리지 않을까도 했지만, 걍가슴에 응어리진 건 조금 풀어야겠네요. 가볍게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팔불출이라 생각 마시구요 회사 입사 첫해 업무역량 마무리 하면서부터 선임 컴퓨터 모니터 사이로 들어온 hts 이것이 나의 첫 주식 시발점이 됩니다 사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먼저 보고 배운다니까요 타이트하지 않은 회사생활 또한 몰입하게 만든 한가지 이유지만 어차피 핑계이겠지요 회사 입사에서 본격적으로 주식에 입문한건 그 다음에 봄으로 기억합니다 많지 않은 연봉이라서 아니 많은 연봉이라도 누구나처럼 갑절로 불리고 싶은 생각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은 터닝포인트가 아닌 나뿐 회사에 앉아 시험판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업무에 대한 직무 유기도 너무 많이 아니 아주 많이 범하면서 주식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연봉에서 쓸것 쓰고 조합해보니 500여만 원 정도 세이브되어 있더군요. 이 금액으로 처음 입문한 종목으로 운이 좋았는지 한 달여 만에 200여만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여기서 200만 원은 내 인생의 강력한 미끼로 착용해 향후 주식시장에 몸과 정신을 빼앗기게 만드는 사태를 만들게 되지요. 그 이후로 장투보다는 단기 매매에 치중하게 되더군요. 우주한거 절대 못 참아서 개미는 행보하는 종목을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었것 같아요. 빨리 이익이 나는 종목을 줍게 되면서 계좌 잔고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하더군요. 카드결제대금은 항상 남겨놨는데 언제부턴가 월급계좌에서 주식계좌로 이체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 월급을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헌납해버렸죠. 1억은 안되겠지만 5천만원이라도 바탕을 만들어야 할시기에 통장 잔고는 늘 앙상한 채로 있다 보니 집한채 장만도 못하고 애인도 없고 결혼을 할 때쯤에도 주식의 생각을 뺏기다 보니 사귀었던 그녀도 떠나버렸습니다. 미련이란 거 정말 바보스러운 단어 같습니다. 안되면 버릴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 욕심이란 게 나를 계속 이 바닥에 가두어버리네요. 이건 안되겠다 싶어 주식 계좌를 완전히 없애버렸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인생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 같아 과감히 버렸습니다. 이런 틀을 벗어나 삶이란 괜찮은 결혼은 작지만 행복이란 거 느껴보고 싶어서였죠. 그래도 따로 빚내서 주식한 게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잠잠해질 무렵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주식 생각이 슬슬 나기 시작하더군요. 통장 추슬이니깐 천만원이나 세이브되어 있더군요. 주식 안하니깐 천만원이란 돈이 정말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시장을 떠나 세이브시킨 금액이라 너무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돈도 벌써 다 말라갑니다. 안되는 거 알면서 또 입문한 대가가 너무 가혹해요. 올해 3개월 동안 주식하면서 확실하게 더 느꼈습니다. 개미들이 안 되는 이유로요. 주식시장은 개미를 믿기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건 불문율입니다. 일명 세력이라 말하는 힘있는 주치들 그들은 교묘한 트릭으로 종목 선별부터 향후 시세분출까지 긴 과정을 통해 작업을 통제합니다. 개미의 생각과는 반대로 작업을 만들죠. 힘없는 개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종목을 조정할 수 없는 한 모르는 종목에 승차하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누가 무임승차를 받아주려 하겠습니까? 무임승차의 벌금은 10배 이상의 벌금을 요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량주장투가 대안이라고 하시지만 이것도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장 상황과 일치해야 하니깐요 결국 개인에게 주식은 제로썸 게임입니다. 전업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고충도 해봤습니다. 모니터링 이거 장난 아니던데요. 단기 대응하지 못하도록 힘있는 주체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단타로 돈을 번다는 건 더더욱 힘이 듭니다. 단기 매매로 돈을 버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 같아요. 그리고 개미들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고정되어집니다. 내린 종목보다 오른 종목에 더 시선이 가게 되죠. 이제 이익을 취하고 하차하려고 하는 순간 나타나는 개미들을 얼마나 반가워하겠습니까? 힘있는 주체들은 이런 개미들의 습성을 역이용하고 있으니깐요 현재 사무실을 임대해서 열대의 컴퓨터 그리고 각각 다른 서명으로 만든 증권기자 그리고 100억 이상의 돈, 일명 힘있는 주체들이겠죠. 이들이 한 종목으로 선정하는 금액은 10% 내외라고 합니다. 잦은 매매에 소비되는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더라도 세력이라도 절대 방망이 길게 잡지 않는 게 요즘 추세 같습니다. 결국 상한가 한 번으로 셔고보는 셈이죠. 그런데 개미들은 이 상한가에 매료되어 이 종목에 손을 대죠. 결국 개미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희망과 열정이 있고 노력의 대가가 있는 그런 삶 속에 제이막을 열어가 보세요. 욕심이 만드는 대가는 결국 그 사람의 피피일 뿐이니 저도 노력해볼랍니다. 실패에 대한 제안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돈 문제는 모든 인생관계를 망가뜨려 놓지요. 땅을 치는 후에는 알골 중독 등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번지고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들을 낳습니다. 거짓말 중에서도 제일로 나쁜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는 거짓말과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지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들은 당신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알지요. 당신은 너무나도 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이미 벌어져 버린니 실패들이 더 이상 생각을 못하게 만들지요. 폭포수 같은 격한 감정의 홍수가 당신의 정신을 습지고 축축하게 만들었나요?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어디 멀리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가요? 그러나 정말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면 가만히 그저 가만히 앉아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말해줄게요. 생각만으로 무엇인가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이미 벌어진 일들을 찬찬히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는 반면에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것은 여태 하지 않았던 알수 없었던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내자를 만나면 조금은 쉽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제안입니다. 제안이기 때문에 일부러 딴지를 걸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제안에 당신의 선택이 있을 뿐이지요. 이 안은 제안입니다. 누가 이미 벌어진 실패들을 해결합니까? 당신입니다. 여기점만 생각합니다. 어떻게는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강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다. 당신이 강할수록 문제 해결은 쉽고도 빠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강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일들은 벌어졌고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생각의 힘만으로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일주일 프로그램입니다. 하루에 세가지씩 스물한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쉬운 약속부터 어려운 약속까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 중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것을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약속들을 적습니다. 약속을 만들어내는 일은 어렵습니다. 단, 이 프로그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미 벌려놓은 일들을 조금의 거짓이 없이 남편, 와이프나 부모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고백합니다. 고백 프로그램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확실한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의 수행 방법으로 강한 사람은 거짓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머릿속에는 도파민이라는 깜빡증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도파민의 영향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사이에 적어도 지금보다는 감정적으로 쉬운 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옛삼조들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봐.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은 이 호르몬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물론 아직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제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망스럽나요? 말 그대로 제가 드리는 제안이고 당신은 선택할 수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해결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한 여러분의 승리를 바랍니다.